자 이제 오늘 이제 두번째 시간으로 또 가봅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필요하고 그죠? 이 심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가정을 겪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래 인간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잘 아시는 분들, 유튜브 많이 들어가 잘 아시는 분은 하고 한번더 더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더는다 심리적인 접근법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뭘까? 여러분들 인간이 뭘까요? 인간이면서 말만 인간이면 되겠나 그제? 인간은 곧 뭘까? 만물의 영장이다. <웃음> 생각 없는 사람은 동물이다 애니멀이다 애니멀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은 동물이야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아는.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과 관련되어 갖고 가장 첨단의 기술이 우리는 DNA 분석이다. 그치? 유전자 DNA. 분석. 그렇게. 이 DNA가 어디서 왔을까? 지절로 만들어졌을까? 저절로? 부모한테서. 그럼 부모님도 어떻게 왔을까? 부모군, 인간이군, 플러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만이, 그제이 심리를 풀어가게 되는 거예심리 그러면 이것을 인간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떡하 이 숫자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죠 왜 숫자는 곧항문이기 때문에 과학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리가 필요한 거야 수리법칙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두 개를 동시에 우리는 만족해야 만돼 동시에 만족하지만 우리는 답이 없는 거야 그게답 그러니까 없는 항문이돼 보는 거야 그럼 답 없는 항문은 어떻게? 누가 이기겠네? 우기는 사람이 이긴 아, 그렇지. 우기는 사람이 이긴다. 사람 주먹은 빼고 이 <웃음> <웃음> 우기는 사람이, 우기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패거리 <웃음> 응?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기는 거야. 음, 응, 그거는 항문이 아니다. 털이도 맞다고 우기 면 뭐, 그거뭐 답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아니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은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전생에 여러분들은 무엇일까? 저는 전생에 인도에서 살았대요. 아, 그거는 이제 또, 이거, 우기는 거, 항문이고. <웃음> 맞아요. 그, 우기는 항문이고. 억지다, 억지.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아, 그, 그 사람 또 그거 뭐고, 억지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이라는 것은 없다. 전생이라는 것은 없다. 이?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수리 계산을 하게 되면, 인간의 구조물은 피라미스다 그제? 하느님이 만들었을 때 무엇을 만드는지 알아? 헐글로 빚어가지고 영을. 아니. <웃음> 하느님이 만드는 게 바이너리를 만드는 거야. 다단계 바이너리를. 네.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알고 내가 설명을 하고 가야 전진사. 되겠다. 전진이니까. 자, 이 하느님이 어떻게, 야, 제자 두 명만 있거라. 그러면, 네. 이 세상에 모든 <웃음> 것이 이루어질 <웃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니도 가서 둘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이 수학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바이너리라고 그래. 자, 이 바이너리인데 이 바이너리 법칙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다단계가 오가지고 희한하게 만들 때마 다섯 가닥, 여섯 가닥 해갖고 막 날린 층이때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그세 단계 세줄을 해갖고 막이랬다이그지 아, 아. 처음에 와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이뭐 자기 말로는 30대까지 먹이 살이 주고 완전히 그게 그소리단 말이야. 그래. 아. 이런 조건은 맞지. 이렇게 쭉 하면 30대까지 줄수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30대면, 여기서 30대면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로 빽빽하지 뭐.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몇 개일까? 뭐 여러분 날수 있겠나? 자 여기에 30대까지 갈라면, 1에서 2, 3, 4, 5, 6, 1래 가지고 이 30대가 내려가게 되면 이세 명이 됐다 말이야 세줄 해가지고 30대가 내려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 개수가 전 세계 사람들 소 돼지 말양다 합시도 이 숫자가 안돼 그럼 하느님은 거짓말인 거야 아닌데 저거는 이런 사으로 수학적으로 논리기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한 논리야 근데 지금도 마음 친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웃음> 자 그래서 시지 이. 다단계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인간을 세뇌시키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무 이야기 나, 자꾸 하지 말고. <웃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준다. 전생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여우에 있는 할아버지가, 여 밑에 뭐, 나가 뭐, 하, 고조선 시대 때, 그런데 여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수가 많은데,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 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몇 명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다겠나 그러면, 누구말따, 가우장문이 우리나라에 와가고저 나라도 그 인구 많은데, 그 가기도 바쁜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 수만 명씩 이거 간우장문이 환생해 왔겠나? 그럼 하느님 우있때 없잖아 하느님도 없는데 간호상군이 왜 그래 맞나 그래서 이거는 논리상으로 불가능한 논리야 그래서 전생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말 자체는 지금 거짓말이 다이건 안되잖아 수리법칙에 아, 선생님, 전생 말고 영혼세계는 있다입니까? 아니, 그 전생은, 내 지금 모르는 건 전생이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전세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전생은 없애버리는 거야.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갖고, 여자 참 골치 아파요. <웃음> 자, 그렇게 편입적인, 편입적인 전체를 안 보고 편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보는거에요 자 우리는 우주와 버금 해가지고 이 우주의 전체를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로 나눠져 있어요 물질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 그러면 물질적인 존재를 우리는 우주라고 하고 그 생명의 그 존재를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거에요 정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물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은 이런 영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인간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심리를 이용할 수 있겠나?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논리를 하게 되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 뭐 정신과 우리는 뭐 영혼과 어? 뭐 정신, 뭐 요새 와서는 또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가지고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을 뭐까?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답을 해줄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해 줄수 있는 이론이야만이 그것이 바로 진리다 되니? 내만 알고 있으면 뭐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내 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 이해를 해야만이 그게 진리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인간의 자 이런 영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우주다 이 말이야. 영의 세계 속에서 크게 물질과 어? 이, 이 생명을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인간과 관련돼 있는 세계를 우리는 크게 이런 세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인간이 뭐냐? 인간의 구성. 이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 있다. 지금까지 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다. 불가사의한 이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기신은 네 가지 영, 혼, 기, 소비트. 소신. 자 여기서 우리는 영과 이번에는 혼이 있다. 이것은 우리 수리 사조에서는 다른켄지으을 운명적으로 풀었지만은 지금부터 푸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심리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 논리는 똑같아. 이런 근본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심리가 어디에 들어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우리 유튜브에서 보고 일반 사주에서 푸는 논리는 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럴때그죠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이것은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은 요새 잘보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인간으로밖에 태어날 수가 없고 개의 영혼은 개로 태어나는 것이고 소의 영혼은 소로 태어날 수 있지. 소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소가 되고 니는 죽으면 뭐, 뭐 어, 고양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생 살다 보면. 개의 영혼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은 영혼은 다음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사람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영혼 은 똑같은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혼은 인간을 만들어주는 생명체예요. 음.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도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인간의 영혼과, 돼지의 영혼과, 풀의 영혼과,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사람하사이간 있었잖아요. 예? 사람하사이간 된다고. 사람만 사이가? 네, 사이가 그 하나를 쓴다. 어, 그렇게 사람만 사이가 쓴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왜? 저번에 유튜브 봤어요, 그것도. 어이? 설명 다 해놨으니까. 또 설명해? 그럼, 너, 뭐. 자,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혼은 인간의 혼과, 어떻게? 부모의 혼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어이? 이 부모는 엄마와 아빠다. 그지 요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DNA 구조예요. 어이? 요것이 DNA다 요 DNA가 어떻게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지문이 다르지 전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론이 어떻게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다 다르니까 DNA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다 그렇게 인간의 종류가 전부 다르다는 거다 자두 번째 심리에 가장 많이 작용되는 것이 우리는 뭐랬나? 이 습이라는 것, 섭. 섭은 우리는 어떻게 습관과 관습, 뭐 어시 이런 거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습성 심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습성 심리다. 예. 그러면 우리 행동 심리는 어디서 도왔을까? 섭에서 나온거입니까? 섭에서는섭성심리가 예, 나온거고 신에서 아, 나온거 신에는 몸에서 노는게 아니지 기에서 노는 거야. 기에는 아, 귀에... 에너지라 그어요 에너지 텔레파시 모든것다 영감 이런거다 음. 자 우리 타로카드를 펴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타로카드 탁 킨데 나는 분명히 이거 고르고 싶은데 어떻게 야막마 그게 아니다 이쪽건 골라 이렇게 하잖아 그 그러니까 손을 이쪽에 있 하잖아 요것을 이쪽으로 손을 가게 만드는 그러니 뭘까 그러니 뭘까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욕구 아니,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한게 당장 나는 섭성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장 급한게 뭐냐 이거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찾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두가지 유행이 있어요 기회는 하나는 욕구고 하나는 외부 착용에 의해서 우리 저쪽에 옛날에 태백산에 가게 되면, 그게 이런 사람이 이제는, 그, 그 사람이 이제, 애기그 선녀기가 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딸랑딸랑, 그거 가서 혼자 있으니까, 엄마는 그거 하네, 그지? 근데 옆에서 소곤소곤 해주고 딸랑딸랑 해주니까, 억수로 좋아하는 거야. 절대 안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는 그러면 이것은, 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의한 힘. 그 다음에는 외부작용이 야 그거 아니다 이쪽은 골라 이렇게 하는거야그것 때문에 요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요거야 요것이 바로 우리 행동심리야 그 다음에 요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 이것이 내면심리라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영이 내면심리 아니 혼, 혼. 혼이 내면심리고 기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 심리로 작용하는 것이고 섭은 우리는 습성 심리로 작용하게 되는 이 근원이 이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귀신이 작용하겠나 안 하겠나? 또 여기서는 어떻게? 저 습관도 있고 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 조상들이든 내 귀신들이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엄청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다.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 어떤 종교든 이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없, 있니 없나 하지만 이 귀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이. 그러면 이 살, 이것이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은 죽으면 인간은 죽으면 전부 다 귀신이 된다. 죽자마자 이 영혼의 습과 이것을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와 습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운 세계로 진짜 영혼이 자유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인간과 인연을 다 끊고,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영혼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 수련을 한도. 그러면 인연이 되는 인연이 되는 인간과 인연이 되면 야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생이라고 하면 안 돼. 영혼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DNA 뿐이기 때문에 전생에 누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인간의 특성, 나의 특성이라거생각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특성. 그러면 우리는 이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 카드 갖고 뽑아갖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안, 만병통 치약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카드가 한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철저히 친밀하게. 그러면 이세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세 가지 세계에는 어떤 것이 또 있을까? 나는, 내 존재는 이세 가지 인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자, 나는 영혼이 돼갖고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인연 따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부모의 DNA를 물리받아.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게 되면 뭔가 닮은 게 있거든, 그죠? 바깥에 닮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야. 죽게 되면 이제 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발가락은 없어. 닮은 건 없어, 이제. 발가락은. 그 남아있는 섭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인간은, 인간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 인간은 어떻게? 여기와 관련돼갖고 인연이 있는 것이요. 여기와 관련돼갖고 인연이 있는 것이요. 여기와 관련돼갖고 인연이, 인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인연이라는 말은 똑같은 인연이야. 그래서 영혼과 관련된 인연, 귀신과 관련된 인연, 인간과 관련된 인연, 요세 가지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이것이 사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이것이 사생이야. 자, 그러면 이 사생, 사생 속에서 우리 인연은 어떻게? 해? 자 우리는 아까 제 이야기했지만 19번 같은 경우에는 조상줄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조상기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귀신하고 친하다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풀면 조금씩 귀신 카드를 풀때 설명할게요. 자, 귀신을 귀신과 관련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11번, 19번, 15번, 9번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귀신과 조아하 그러면 어떻게 이 기의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유형이라는 거다. 그다음에 인간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 인간가 이거는 누구 말때나 이래 이야기하고 재잘거리고 잡담하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특히 12번 뭐 이런 거이 일 맞아 24번, 16번. 이런 것들이 이 인간 인간 인연하고 좀 친한 거야. 귀신 인연보다는. 그러면 영혼 있는 것은 어디는 어떻게? 해? 19번은 이것도 저것도 좀 다야. 고착법. 그 19번이 골치 아픈 거야. 아, 그렇게 업장이 두껍다는 말씀이에요. 업장이 아니다 두고는 인연법. 뭔가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다양하다. 다른 사람 한 개밖에 없는데 나는 두 개에서 양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렇 그걸 또다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 그거 응. 다양하게 갖고 아, 갖고 좋은 거잖아. 음. 나는 둘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넌 이거 음.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거고. 음. 두 개가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저자을 것이고, 음. 그렇죠? 그렇게 나쁘다 좋다는 것은 인간에게 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누구말나는 뭐 그릇이야기 했지만 그릇이 큰에서 좋은 것도 없고 작대에서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릇이 어디에 맞는 거지냐자 예를 들면 부잣집에 큰 그릇이면 좋겠나 나쁘겠나 그런데 살지도 못하는데 담을 것도 없는 집에 이만큼 큰 그릇이면 좋겠나 나쁘겠나 그런 연어를 참고도 없는데 그거 있으면 많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이 허락에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해서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환경과 여권에 잘 맞았을 때그 때만이 좋은 거야 그러면 그릇이 너무 크면 간에 배 밖에 놓겠지 우리 밥통이 여기 배 안에 있잖아 이게 너무 커 보면 어떻게 배 밖으로 놓오잖아 그러면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는 변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에는 우리 사주는 이렇게 안 풀지만 심리는 딱 요거 갖고 푸는거예요이제 해갖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와 연계해서 풀고 타로 카드를 도구로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사주는 숫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심리, 타로 카드는 월등하게 어렵다 그런데 시중에 가게 되면 타로는 쉽다고 생각하지 카드 갖고 찍찍하가거 그게 우리는 뭔가 그거는 반분수도 못 된다는 거다. 그러면 사주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분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분수도 안 된다는 소리다. 8%는 돼야지 그래도. 그치? 우리는 최소한 8%는 돼야지. 9% 정도 돼야 된다는 거야. 9%는 말이 없기 때문에. 9%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보스잖아 그치? 8% 이상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사생이에요. 그럼 이 사생을 우리는 풀어 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사생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타로 카드만이 적용하는 유일무일한 수리법칙을 푸는 것이지.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번에 닭이 빼기 굉장히 힘들었지? 타로카드는 더하기 빼기는 필요 없어 어. 계산할게 없으니까 <웃음> 카드 갖고 넣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보자 자자 타로카드의 종류 이렇게 한번 보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타로카드에는 네 가지 유형의 카드가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카드가 있다. 하나는 우리는 영혼 카드, 인간 카드, 귀신 카드, 인연 카드라는 네 가지 유형의 카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 아까 설명한 것이 영혼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 귀신세계 이것을 풀고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연의 카드 네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푸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카드 종류 종류에는 1번부터 우리는 어떻게 9번까지의 수리법칙의 카드와 수리법칙의 카드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약도 되고 독약도 되는 여기에 우리는 칠선열은 칠선열하는 카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각자 8개가 있어요 칠선열인데 예. 아, 한개는 없는 애기 카드다 음, 동작 카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여기에 우리는 팔가문 카드다 동작. 그러면 여기에 8개의 카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대왕 카드다. 여기서 우리는 내정이 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총 14가지 카드를 가지고 정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네 가지 카드는 우리는 카드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카드 구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카드명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이 천병육경에 보게 되면 육경에 보게 되면 안 봐도 된다. 요안 봐도 된다자 여기 천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한 단락식 한 단락식 카드가 있는 거예요 천부경이 1번 카드예요 어, 여기에 있는 한 단락식 천부경 1번 일시무시 2번 일시무실. 석상각 무진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천지까지 14번 카드가 이게 있는거예요 어맨 마지막에 14번 카드가 천진카드예요 이것이 대왕 카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네 가지 카드를 가지고 네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러분은 수리 법칙에 따라서 이 카드를 뽑는다 해갖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거다 여기는 수리 법칙에 따라서 이 카드를 막 엮어가는 찾아내가는 기법들이에요 카드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낸 게 아니라는 거다 무슨 자, 그러면, 일번 카드에는, 이, 카드의 명칭이 있어요. 아까는 천지인, 천부경 카드지만은,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는 희망,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는 계획, 그 다음에 뭐, 좌절, 우리는 뭐, 이런 카드를 가가, 그 카드 속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카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해석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특별하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학문적인 깊이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앞으로 세상을 자주 유지할 정도로 이큰 이론적인 기반이에요. 그럼 이 7선녀는 여러분들이 수리사주를 배웠을 때 어떤 의미에었 쓰세요? 선녀는 많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우리는 고쳐주는 거, 그죠? 이것을 우리는 표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습성적으로 가고자 하는 공부를 했던 것이 어떤 길이고,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싶어하는 길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두 길을 우리는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조율할까? 나는 이때까지 배운 것이 이것이고, 이거 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 도도실도 이것밖에 못 했으니까 이걸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가려니까 안 되니까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이두 길을 가는데 이 사이에 범주가 있겠지. 그럼 이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가겠나. 내 타고난 운명의 기준으로 해서 전복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사주가 얼마나 대단한 거다 알겠지. 사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팔관문은 어떻게 해. 팔반, 팔관문은, 팔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팔관문 속에는 그림도 있지만은,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왕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인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색으로 인간이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게 만나는 인연들이 쫙 깔려있어요. 어떤 데는 군인들도 많이 있고, 어떤 데는 학교가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선생님도 많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 욕구가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카드가 내가 이 카드가 무슨 뜻이냐 해갖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를 뽑는 순간에 자기가, 이야기, 자기가 벌써 다 아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포트만 해주면 돼 그럼 이것이 8개 카드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팔관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인연법 이것을 다풀어낸 거야 실선 년은 어떻게 약과 독약을 동시에 준다 고 그랬다 자 이것이 약일 수도 있고 독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 한방에 보게 되게 되면 독약이 곧 약이다 그죠 옛날에 독약 먹고 살아난 사람도 있지 맨날 며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독약 어, 도약, 독약이 약이고 약이 독약이야 그러면 아플 때 아플 때는 약이 되는 것이고 안 아플 때는 독약이 되는 거에요. 안 아플 때는 독약이 되는 거에요. 자,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상시하게 다 풀어주게 되고고이 대왕은 여러분들이, 에, 그 인연법을 배우게 되게 되면 이 대왕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 그거는 경제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대왕 속에서는 인연법으로 엮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풀이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얽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풀어내는 거야. 아니? 오케이? 자, 이것이 우리는 카드의 구성이에요. 타로 카드의 구성. 자, 여기까지 하고. 다, 어.